큰 세상, 이네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인구가 너무너무 많아졌는데 인구가 많아지면 사람도 좋은 사람도 더 많아져야 되는데 왜 갈수록 좋은 사람이 더 없어질까요? 음, 네. 제 생각만 그런가요? 그래도 옛날에 우리 이제 부모님 때 시대에 그 남자들은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는, 어, 어떻게든지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열심히 그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확 뛰어다니면서 진짜 고군분투하잖아요.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음. 요즘에는 참 그래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여자들이 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어~ 이 일선으로 뛰어들고 여자들이 취직이나 어떠한 그 금전적인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남자들이 언제서부턴가는 여자한테 굉장히 의존적인 성향이 되어가지 않나. 다야 그렇지는 않아요. 음. 그렇지만 이제 그러한 성향들이 점점 커져 간다는 거지. 물론 하기사 옛날에도 뭐 남자들 뭐그 뭐지 도박하고 여자들 밭에 가서 애매구서 일하기도 했어요. 어. 뭐그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보이는 것이 화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기 막 양다리나 환승이 너무너무 쉬워진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해 본 내용이에요. 양다리 혹은 환승한 그 인간 언제쯤 차이고 후회할까요? 어, 제발 차이고 땅을 치고 후회했으면 좋겠죠.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어, 분통 터지잖아. 음. 왜냐면, 여자하고 남자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남자들은, 그, 여자하고, 어떤 깊은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그 사람한테 실증이 나간대요. 실증이 나간다기보다는, 호르몬 분비가 점점, 점점, 어, 적게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현실적으로 보인다는 거지. 그렇지만, 여자들은 조금 달라. 왜냐면은, 여자하고 남자는 쓰는 뇌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육체적인 관계가 횟수가, 어, 잦아지고, 깊어질수록, 더 정이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자들은 뭐야 하나라도 뭐더 애미길라 그러고 좋은 거 입으려 그러고 되게 애쓰잖아요. 뭐 다야 그렇게 쓰니까 어, 여기 보시는 분 남자분 그 그녀는 안 그렇던데요라고 할수 있어요. 어, 다라는 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보편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와 어, 어, 주제에서 빗 나갔어요. 암무튼빗 아, 나간 건 아니지. 어. 자 그래서 제가 카드를 뽑아 놨거든요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음 제가 이번에는 숫자를 갖다가 제일 나중에 놨어요 랜덤으로 같은 카드만 고르시는 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한번 섞어 봤어요 오늘은 1번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네 1번 카드 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맞네 어, 여기는 뭐 순간 순간 순간 헤어졌나 어. 그럴, 그럴 수도 있지 왜냐면은 순간 밝혀질 수 있으니까 음 그럴 수 있어요 음 어디 봅시다 이게 또 뭐지요 어, 환승해 놓고 돌아오려나 어. 어디 봅시다 음. 그 사람이 어그 환승한 그 사람하고 어떻게 헤어지고 후회할지 여기는 어 갑작스럽게 엔딩을 맞이한 게 아닌가. 왜 갑작스럽게 엔딩을 맞이했을까. 뭐 뻔하죠. 어, 환승 아니면 양다리니까. 그런데 음. 이렇게 갑작스럽게 끝난 걸 보니까 이 환승일 확률이 더 높죠. 어, 양다리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안 끝나지 아닌가. <웃음> 일단은 싸우잖아요. 양다리는. 어, 어 저, 음. 음. 리딩을 하면서 저기 보일러 소리 때문에 잠시 중단하고 댓글 올라온 거 있는데 어참 뚜껑 어 허파 디비 지는 소리가 올라와서 <웃음> 기분이 좀 그래요 어그 마음이 오죽할까 음 그쵸 아 왜냐면 그래 뭐 다야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하는 건 항상 그 노말한 걸 말하는 거니까 어 여자들은 어 몸을 섞은 사람을 쉽게 못 잊어요 음, 왜냐하면 남자하고 여자는 다르잖아 어, 여자는 마음이 가야 몸이 열리는 거니까 응? 이게 몸이 열렸다는 건 마음이 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쉽게 못잊는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음, 정상적인 경우에는 어, 여자들이 상처를 더 많이 입는다는 거지. 정상적인 경우가 아니니까, 어, 저기 아닌 경우에는 뭐 또이또이가 되는 거고. 암튼 음, 봅시다. 이게 뭘까요? 어, 이 경우는... 이 경우는 뭐지요? 갑작스럽게 어, 이 일이 어, 이 일이 잘못됐다 라고 봐요. 갑작스럽게 이 일이 잘못됐고 음. 주변에서는 오히려 잘된 거라고 얘기를 해주나? 음. 왜냐면 나만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 어. 어디 봅시다. 잘될 잘 잘될줄 알았던 일이 갑작스럽게 안된 건가 음, 조금 더 뽑아 봐야겠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아니면은 그쪽에서 어, 여러분들하고 헤어진 게 아니라 그쪽하고 환승한 어, 그 인간하고 깨진 건가 그럴 수도 있지 음, 환승한 그 인간하고 깨진 걸 수도 있지 음.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다 숲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고 어디 봅시다 왜 갑자기 이렇게 일이 망가졌는지 음. 음.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거 아무래도 저기 막 관제도 있는 것 같은데 음 맞아요 이 사람이 관제도 걸린 것 같아 음 그래서, 그래서 뭘 해도 소용, 이미 소용이 없는 일이 아닌가 싶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몰랐던 일이 갑자기 밝혀지는 건가? 아니면, 이, 그, 이제, 보기 편하게, 어, 이 여성분들이 보는 게 90%예요. 어,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10%예요, 남성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어, 이거는, 제가 그냥 이, 리딩을 할게요. 그래야지 내가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 음, 이년이 어 그년이지 그년. 어 환승 어, 환승해간 그년. 그그 그 인간이 어저그그 그 새끼가 환승 어, 환승해가지고 그 사람하고도 얼마 못 가지 않았나 싶어.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게, 이, 이, 이게 둘중 하나가 또 양다리야. 와, 양다리에 환승을 하더니, 거기에 또 누군가가 또 양다리를 거쳐내 이런 막장이 다 있나 싶어요. 응, 막장이다. 막장이라는 거야. 그럼, 보, 보면은 여기서, 이, 여기 관제가, 관제가 비춰져요. 주변 사람들하고. 응. 어떠한 그 법적인 일에 어 같이 뭐 이건 이, 이렇게, 이렇게 엮어보면 이게 동업인가 어, 싶어. 무슨 일을 같이 한게 아닌가? 어. 일을 같이 한 일을 같이 한 느낌이 들어.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거지. 음. 그냥 주변 사람들하고 그냥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 그냥 비즈니스적으로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 중 응, 중에서 어, 양다리를 거쳤을 수도 있고. 응. 그렇지만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법정 소송에 휘말린 경우도 있고 어떤 그 경우는 그냥 자기 동료하고서 같이 어, 그치 바람이 난 케이스라라는 거지. 근데 이게 뭔 일이냐라면은 이 사람도. 어, 저기, 뭐, 배신을 당한 게 아닌가. 음, 배신을 당한 게 아닌가. 왜 그러냐라고 하면, 둘중 하나가 또 양다리였다라는 거예요. 야, 참, 음, 양다리가 아주 풍년이구만. 이게, 그래서, 그, 재짓금못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 나, 그리고 남이 눈에 어, 눈물 내면 자기 눈에선 피눈물 난다 그러잖아. 어, 그런 게 아닌가 싶어. 아니면 근년하고 여러분들을 뒤통수 치고 그년하고 가갖고 근년하고 있으면서 얘가 또 양다리를 쳤을 수도 있고 음. 만약에 이게 법적인 문제라면 만약에 동업을 해 하고 법적인 문제라면 은 어, 뭔가 이 사람이 속았을 거고 이거는 두 갈래로 나뉘어요. 음. 금전적인 어,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게 어, 그 뭐지? 이게 뭐 이게 뭔가 뭐 시작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 어떤 결실을 맺는 그 단계에서 이게 밝혀진 게 아닌 듯해. 어. 아니면은 여기서 아직까지는 손해봤단 말이 안 나오니까 이 사람이 그렇지 동업하는 사람들 그 동업하는 사람 아니면 아니면 같은 일을 하는 사람 같이 으, 같이 그러니까 으싸으싸해가지고. 그치뭐 이렇게 뭐너 집은 얼마나 얼마 그래 이 만약에 이게 잘 되면 너는 얼마씩 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 바람이 났다든가 그런 거지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 상대방도 양다리가 아니었던가 어. 그래서 이, 그래서 이게 참 골치가 아프네요 <웃음> 아 미치겠다 정말 <웃음> 왜요 라고 하면 아, 이, 이, 인간이 돌아오고 싶은가 봐. 아, 돌아오고 싶은가 봐. 왜 돌아오고 싶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그쪽, 그제 저기 막, 그니까, 이제 바람이, 나, 바람이 났잖아요. 환승을 했잖아. 거기서 완전히 뭐 머슴 취급 당했던 게 아닌가. 응, 어, 머슴 취급 당했, 그 자기가 이, 그 개를 위해서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부질없는, 그 진짜 헛발짓 했다라는 거지. 합발질 했고 그리고 같이 한 일은 성공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딱 계도해서 보면은 잘 돼가는 거 같다가 갑자기 일이 틀어진 느낌 음 아니면 그런 거지 일이 잘될거 같으니까 얘를 갖다가 빼버린 거지 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일은 같이 시작했는데 일은 같이 시작하는데 왜 여기서 아직 손해를 봤단 말이 안 나오거든 음, 손해 보고 사를당했다란 말이 안 나오고 이 새끼가 어이저그 이, 그녀한테 갔어 그래서 뭐 이제 여러 명이 모여서 뭘 했는데 이 일이 잘 되기 시작하니까 얘를 갖다가 뽑아냈다던가 근데 얘 걔가. 거기서 뭐 했냐? 온갖 삽질을 혼자 다 했다라는 거지. 음. 응. 그리고 잘 되니까 얘를 갖다가 뽑아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네 글자 있잖아. 그, 네 글자. 사자성어, 토사구팽. 어, 토사구팽 당한 느낌이 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 이, 게 진짜, 진짜, 뭐, 아니, 국밥집이야? 전 여친은? 아니, 뭐, 배고픔은 오게? 아니 지, 지 토사고팽 당하고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난다라는 거지 어 여러분 이, 이, 이, 저기 뭐 내가 솔직히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이 있어서 욕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웃음> 왜냐면 그분들이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어, 기다리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같은 그 내용의 카드를 읽어도 잘 됐다 그럴 줄 알았다 이랬지만 어떤 분은 그래 그래도 돌아와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잖아. 에이. 맞아요. 여기는 어, 후회를 하기는 했어. 근데 뼈저린 후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 이, 이 사람이 뼈절을 후회를 하기 전에, 어. 후회는 했어. 안한건 아니야. 그치만 그 깊이가 뭐 그렇게 대단한 후회까지는 아니라는 거지. 그냥 후회, 후회스럽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났다라는 거지. 그치만 이게 솔직히 지가 생각이 났다고 뭐 내가 받아줍니까? 그렇잖아요 선생님 저는 받아주고 싶어요 보고 싶어 죽겠어요 그럼 받아줘야지 그렇지만 이게 온, 온다라고 온 해서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있기는 있어요 마음이 있기는 있고 이 많이 다시 돌아와서 된다 그래도 이 관계가 쉽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라 거지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은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어, 돌아오고 싶어 하는 거는 어, 여기서 얘가 뺑 당했잖아 여기서 헛발질 했잖아 그러니까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음, 여기서 만약에 뺑을 안 당했으면 안 왔지 안 왔어요 왜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 음.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은 좀한번 마음이 가면 쉬 변하는 타입은 아닌 것같아 오매불망 이 사람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서 음.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안안 안 내려놓으려고 할 거예요. 왜 그러냐? 지가 가놓고서 네. 왜? 왜긴 왜야. 음. 여러분 이 사람이 그때 간 거는 뭐 때문에 갔을까요? 예, 이, 그, 그, 그년이 좋아서? 아니야. 이, 같이 모여서 뭔가를 했다니까? 어, 같이 모여서 뭔가를, 그것 때문에 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기 가가지고, 완전히, 어, 저기, 막, 몸고생, 마음고생 다 했다라는 거지. 근데, 마음고생도 그렇게 크게 하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다, 그, 이게 잘 되려고 하니까, 얘를 갖다가 아웃시켜버렸잖아. 아웃시켜버리고, 자기가, 어쩌면 이 사람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몸으로 떼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 할일다 끝났으니까 너 꺼져라. 어, 너 꺼져. 네할 일은 끝났어. 야이 뭐, 저기 막 사업은 너처럼 몸으로만 떼서 되는 게 아니야. 브레인이 있어야 내가 갖고서 머슴은 어, 뭐내 보낸 거지. 세경 안 주고 그런 것 같아.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어, 드문 물출, 정말 드문 불출이겠습니까그 뜻은 그냥 그 어떠한 부남이나 배신감이나 이런 것들 갖다가 다 가라앉히고, 왜냐면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법적으로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어. 왜냐면 이 사람이, 어, 이 사람이 시, 실질적으로 들어간 거는 노동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뭐, 나너 얼마, 얼마 됐었어도, 요게, 솔직히, 이열령, 비열령, 연령 비열령이라 그러나 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런 식이잖아요. 지금 이게 안날때 그냥 내쫓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그리고 뭘 재개하려고 해도, 뭐, 우리는 그런 거잖아요. 뭐? 어, 우리, 고 이거 안에 그러고서 다른, 다른 이름으로 해가지고 해도 되는 거니까. 음. 이게 법이라는 게요. 얼마든지 빠져나갈려면 빠져나갈 수 있는 거거든. 암튼.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냥 힘도 써보지도 못하고, 저기, 막, 그, 그냥, 진짜, 반스 바람에 내쫓긴 게 아닌가. 음 그냥 어떻게 하다 나가리가 됐어요. 어 나가리가 됐다. 어 그러다가 보니까 뭐 여, 생각나는 게 여러분이지. 어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일단은 스윗하게 다가가려고 한게 아닌가.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그 헤어졌을 그 당시. 어,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매달리는 게 싫으니까 여기서 뭔가 비, 자기가 생각하기엔 대단한 비전이 보일 것 같았거든. 그러니까 불락시킨 사람도 있을 거라고. 음, 차단시켜 버리고 그냥 한 번에 떴을 사람도 있어요. 음, 그냥 예고 없이 그냥 뒤통수 맞았을 수도 있어. 음,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오고 싶어한다. 여기 중간에 뭐 사연이 많겠지만. 예, 다시 돌아오고 싶어한다. 그 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만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갖다가 이사람은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막 여러분들이 이 사람보다는 조금 더 경제적으로 탄탄한 게 아닌가. 어, 선생님 저안 탄탄한데요.라고 하면 뭐 본인이 탄탄하지 않고 본인의 직업이 그렇게 어 저기 튼이제 되지 않더라도 뭐 집안에 근심 걱정이 없을 수도 있지. 어, 부모님들이 뭐 어느 정도 뭐 사신다 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많이 벌지 않아도 될수될 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카드 상으로는 여자 쪽이 경제적으로 더 우수하다라고 나와요. 음, 경제적이더 우수하다라고 나와. 그러니까 그냥 나온 대로 읽은 거예요. 음, 아니어도 저는 <웃음> 반박할 길이 없어요. 다른 카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무튼, 이 사람이 여러분을 내려놓지 못한다. 그래서 기회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고 하면, 이 사람은 기회주의자라고 카드에선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온다 하더라. 오게 되면 그집골로 오는 게 맞아. 그냥. 그 허우대만 멀쩡해. 그러니까 속빈 강정이라 는 거지. 속빈 강정이다. 그런데 왜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내려놓지 못하냐? 라면은 여러분의 그 경제적인 그런 거에 매료가 된다는 라 거죠. 이 사람은 아까도 그랬잖아. 기회주의자라고. 기회주의자기 때문에 언제든지 더 좋은 조건이 있다면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이나 이런 것에 되게 집착을 해. 어, 육체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돈에 집착을 한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 그냥 뻥으로라도, 그, 뭐, 옷잘 입고, 차 좋은 곳 타면, 일단은, 뭐, 호구조사 해봤나요? 어, 은행 어카운트 다 봐봤나요? 그거 아니잖아. 일단은, 이 사람은 그런 걸로 꼬실 수 있다라는 거지. 음, 그게 비록 뻥카일지라도, 얘는 워낙 금전적인 것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뻥카에도 잘 속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이 사람이 다시 여러분한테 돌아가고 싶은 게 아닌가 개 중에는 어느 정도 입질이 왔을 수 있다 라는 거지 입질이 왔을 수 있다 음, 예, 오면 받아주고 싶어요 어, 여러분이 좀 어, 갈등하는 것 같은데 받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 근데 안받 만약에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어 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혹, 혹여 어, 그런 것이 연인 이상일 경우, 뭐 결혼했다 헤어진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통과했다 헤어진 경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올 수 있지. 그냥 얼마 사귀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이 사람을 기다렸을 때에는 정이 깊다라는 거지. 음, 정이 깊기 때문에 기다린 거예요 근데 이 정도 기간에 비례하잖아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은 좀 오래된 관계라고 추리해 볼수 있다라는 거지 저는 아닌데요 그래도 뭐 저는 어떻게 할자 두리가 없네요 아닐 수도 있지 어, 그렇지만 어, 카드의 흐름상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음, 어디 봅시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돌아온다 해도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아, 이 사람이 주변 정리가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맞아요. 어, 주변 정리가 안 됐어. 어쩌면은 이 사람이 뺑당한 게 아니라 야너 어디 가서 돈 구할 데 없니 그랬을 수도 있단 말이지 어. 여기서는 뺑당한 걸로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저 이 사람들이 있네 어. 그저 이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아온다고 해서 돈 내기 하면 그냥 무조건 발로 차버리세요 어, 돈 내기가 아니라 네가 그리워서 왔다 그러면 있어 오케이 그건 괜찮아 어, 왜냐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뭐막 스윗하게 막 달콤하게 다가와가지고 나중에 야 우리가 했는데 내가 너도 알잖아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몸으로 떼고 있는데 너무 힘든데 어, 그래서 저기 막뭐 어떻게 융통 좀 해줄 수 없겠냐 그러면 그냥 아웃시켜버리라고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한번 번 버린 놈은 또 버린다 라는 거지 아니면 어쩌면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같이 한 일에 법적인 일이 연루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돈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응. 근데 이 카드의 전체적인 흐름은 변하지 않는 흐름은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좌우지근 우라지근 어떻게 됐건. 응. 그래서 온다라는 거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이, 이 사람들이 그저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남아 있다. 응. 그래서 그 저기 막 뒤에서 코치해 줄 수도 있지. 음, 야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음, 돈이 필요하니까. 음. 아, 그런 거 같아요. 음, 그런 거 같다.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어, 갈그 뭐지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제 스피드를 낼수 있다라는 거지. 뭔 스피드? 아, 이 저기만 이때다. 기회를 잡았다. 얘가 흔들린다 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갖다 막 흔들 수 있다라는 거야. 음. 처음에는 눈치 보고 다가왔다가 어, 나중에는 서슴치 않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서 어그그 그 굉장히 어 양심 없는 짓이거든요. 그 그런 줄도 어, 그건 줄도 모르고서 다가온다라는 거지. 음. 어디 봅시다. 한번은 카드일까요? 음. 음. 여러분들이 혹시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서 조금 외모나 신경의 변화가 있었나요? 어, 왜냐면 여러분에 대한 카드가 많이 안 나와서 음. 어,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이 카드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래요. 어, 어떻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신경에 변화가 있어서, 전에는, 그치, 못도뭐 차분하게 입고 단정하게 입었다면은, 조금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서 신경에 변화가 있어서, 어, 그지, 뭐지? 외형적으로 많이 변했다든지, 옷 입는 스타일이나 머리 스타일이나, 좀확 많이 변했다. 어, 변했다. 변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지. 그렇게 변했는데도 마음 한 구석에는 여러분들이 허전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래, 이래,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뭐 이런 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음, 그 여자들은 그래 남자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한그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잘못을 나한테서 찾는다는 거예요 이별의 원인을 내가 너무 섹시하거나 여시 같지가 않아서 저저 저게 저렇게 됐나 이 이게 이렇게 됐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응.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어도 사랑해 줘야 된다라는 거지 응. 처음에는 그 모습이 좋아서 왔는데 나중에 이 모습이 싫다라는 건그 사람의 마음이 변한 거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야. 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런 마음이 들 들면은 그 사람이 다가와서 귀에다 대고 어, 그렇지 내 귀에 캔디 딱 해버리면은 홀라당 넘어가 가지고 또 배신당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음. 좀만 자신감을 더 가져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카드 상으로는 그래. 음, 는안 어, 그런데요.라고 그러면은 뭐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수 없어요. 그렇지만 카드 상에는 내가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어떤 그지내 스타일이나 이런 게확 변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어울려 가지고 좀어그 이전의 스타일을 탈피해서. 다, 어, 새로운 나를, 어, 새롭게 내가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서 허탈감이 온다라는 거지.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다 부질없다. 어, 내, 어, 저기, 막, 결국 나한테는 남은 게 없지 않은가. 그 사람은 떠났지 않는가. 그런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라는 거지. 음. 어디 봅시다. 음. 혹여라도, 혹여라도 이 사람이 와서 진짜 불쌍한 척 하면, 응? 음? 불쌍한 척 하면,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어떤, 뭐, SOS, 뭐, 심폐소생술 같은 거 해줄 생각이에요? 응? 음? 그래도 사람은 살려놓고 봐야지 싶어서 심폐소생술 같은 거 해줄 건가? 그거 해주면은 여러분 저기만 또이 사람이 어이 사람한테 실망을 할 수도 있어. 음 왜요?라고 하면 다시 놓고 간다라는 거지. 음 왜냐면은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온건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온건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있긴 있지만 거기에 그 있긴 있는데, 거기다가 뻥튀기를 어마어마하게 입혀가지고, 이만하게 만들어서 왔다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안에는, 어, 조그맣게 자리 잡고 있는데, 여러분이 진짜 이만큼 컸으면 갈 리도 없잖아요. 어. 근데 왜 왔냐라고 하면은, 어, 저기, 막 돈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지. 돈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왔다라고 봐요. 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CPR 해주면 다시 간다라는 거지 음,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을 기다리고 원했다면 금전은 안 해주는 게 좋아요 다시 가면은요 그러면은 아, 해줘도 가요 음 해줘도 가 그러니까 해줘도 가고 안 해줘도 가면 그래도 돈이라도 지켜야 될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만약에 여러분이 cpr을 해주면 이 사람한테 어 엄청난 실망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음이 사람 때문에 그 뭔가 마음이 많이 지치는 게 아닌가.어 마음은 마음대로 아프고 어 내가 그 자책을 하는 거지 자책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스트레스 때문에 어 건강도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생각을 해 봐. 내가 좋아 내가 이렇게 기다렸는데 내가 좋아서 온게 아니라 어, 딴게딴 것들 다른 목적 때문에 이따마 이렇게 마음을 부풀려서온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CPR을 해주면 결국은 실망을 하게 된다. 결국은 혼, 어, 저기 막 여러분 혼자 냅두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물질적인 거는 어, 오고 가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지. 음. 이래도 떠나고 저래도 떠나면. 응. 음, 여러분이, 저기, 막, 물질적인 지원을 안 해줬다고 해서 떠나면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잖아. 아니, 남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어, 제 여자 하나, 먹여 살리게, 이 몸이, 그, 그, 말은 그렇게 할 거야. 내가 뭐, 나 혼자 잘 살자고 그래? 너하고 나하고 행복하게 잘 살자고 그러는 건데, 그거를 안 해줘.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럼 또 마음이 흔들린다, 여자들은 바보같이? 음 말을 무슨 말을 못해 저기 말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다가 나중에 그리,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야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했냐 그러면 그것도 또 끝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알아요 투자했다가 망하면 그 투자금은 못 돌려받아요 음 그러니까 어, 돈은 지켜라라고 말해주고 싶네 이 사람이 어, 후회를 했냐? 라고 보면은요 어, 이 사람은 어, 아직까지는 후회를 안할수 있어 어, 아직까지는 후회를 안할수 있어요 왜냐면 이 카드는 지금 현재 보면 진행형인 것 같아 음. 그이 그, 사람이 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어, 내팽겨쳐 적거나 왜냐면 이 사람이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몸으로 떼어서 어, 그래서 그때 좀 후회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서, 그, 그, 그룹들이 여기서 다시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하고서, 그래, 기다려봐, 기다려봐. 내가 어디 가서 돈좀 마련해 올게.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너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말이라고, 그걸 다 믿지 말라는 거지. 사람이 궁하면요, 무슨 짓이든 다 해. 어. 그리고 그, 뭐, 저기, 뭐, 돈에 눈이 멀면은요, 무슨 짓이든 다 해. 음, 생각을 해봐요. 부모, 형제, 처자식도 버려요, 돈 때문에. 하물며 피가 섞였습니까? 살이 섞였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을 기다려서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면은, 그냥 이 사람이 순순히,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생각나서 돌아왔다면, 오케이. 그러나 뭔가 해달라 그러면 그거 받아서 다시 가요. 음, 그거 알고 있어야 돼 네,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 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 골라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 주제가 뭐였죠? <웃음> 커피 마시다가 어, 양다리 혹은 한승한 그 인간 언제쯤 차이고 돌아올까요? 어디 봅시다. 아이고 대책 없는 양반이구만. 음 어디 보아요? 어디 보아요? 어이 사람 좀 거기다. 허허 이게 뭐지요? 와이 사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인가? 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인데? 어, 그렇게 보여요. 어. 이 사람이 뭔가 새로 시작한 건 맞기는 맞아. 근데 그 사람, 환승하고 갔다? 어, 환승하고 가는데 와, 와,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왜요? 라고 하면, 음, 못돼 쳐먹었다. 어. 와 못돼 처 먹었다. 음저 지밖에 모른다 지밖에. 음 지밖에 모르고. 아, 음 근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음, 헤어진 것 같은데. 음, 헤어진 것 같아요. 왜요?라고 하면 이 사람 성격에 뭐, 대단한 사람이잖아. 어 말은 못돼 처먹거깨지 고집스럽지 어한번어말 안하기 시작하면 입 이, 이가 다 썩어 문들어질 때까지 말 안한다. 어 입에서 구더기가 나와 썩어 문들어져가지고 어, 그 정도로 말 안한다라는 거지. 굉장히 어이 사람이 갔을 때는 음 저기 막 진짜 루로랄라하고 갔을 수 있어. 어 왜 그랬냐 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프거나 말거나 그거 신경 안써 쓰고 갈수 있어요 뭐 이제 더 뽑아 봐야 알겠지만 어, 아니면 이게 그 저기 막이 모습이 어, 뺑다고 하고 나서의 모습일 수도 있고 뺑 당한 건지 지가 뺑을 하고 나온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음그 그런 것일 수도 있지 차이기 전에 찾아 뭐 이런거 어, 이 사람 성격은 그럴 수 있어 차일 것 같으니까 찰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근데 이 사람이 연락 혹시 연락 오지 않았어요? 음. 연락 와가지고 같지도 않게 달달한 말 하지 않았나? 음. 달달한 말했었을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거지 뭐. 그뭐 은근슬쩍 은근슬쩍 해 갖고 뭐 옛날 같았으면은 싸가접시 나왔을 텐데. 어, 그냥 뭐 갑자기 뭐 저기 뭐안 하던 짓거리를 한다 그러더라. 응? 뭐 어떻게 뭐 조금 조금 스윗하게 왜요 라고 하면. 왜긴 왜야? 성격이 이질할 이질할 는데뭐 누가 맞춰 주겠어. 음. 그니까 차기 전에 채웠그니까채기 전에 찼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어디 봅시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어, 차 있는 거 자존심 상하니까 미리 차는 사람들 어. 그게 찬 거야? 찰일거 같으니까 지가 찬 거면은 음. 그건 그, 그 저기 막 이게 뭡니까 이 사람 후회 했나요? 라고 하면 후회는 하긴 했어요 어, 후회는 하긴 했다 어. 이게 이게 무슨 일이죠? 음. 저기 막 혹시 이 카드 뽑으신 분들 전 남친 돌아오길 바래요. 받아주더라도 어, 여러분이 받아주면은요 옛날 성격 또 나와 어떤 어떤 성격이요? 여러분 싸가지 없는 성격 어. 말 되게 아유 되게 자, 자기가 되게 잘난 줄 알잖아. 자기가 되게 잘난 줄 안다. 여러분이 이번에도 여러분이 이번에는 조금 음, 세게 나오는게 아닌가 싶어 음, 세게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야, 내가 널뭘 믿고 너 양다리 주제에 뭐 이런걸 수도 있고 음, 양다리 걸쳐 놓고서 뭐네가 그, 그렇게 하고서 잘될줄 알아냐 뭐 이런 거지 근데 이거 조금 냄새나요 무슨 냄새라고 하냐면은 음. 무슨 냄새냐라고 하면 음 나는 이 사람이 차기 전에 채인 건줄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아 채이기 전에 찬거같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거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어맞아맞아 맞어 맞아, 맞어 맞아, 맞어 이 사람이 양다리야. 선생님, <웃음> 이거 양다리, 양다리 환승이잖아요. 아, 그 양다리 환승은 맞는데, 여러분을 갖다가 놓고 자기 저기를 찾아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하고 뭔가 이, 이걸 해놨어.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이거, 무슨 요, 요거, 요거, 요거, 어, 요거, 요거 해놓고서 여러분한테 어, 온 거예요. 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뺐는데 어 박힌 돌을 뺐는데 그 박힌 돌을 빠졌으니까 딴 데로 굴러갔겠지? 어. 그러니까 이이이 이, 이, 이 인간이 그 굴러 굴러가 딴 데로 굴러간 돌을 다시 주서다가 그그돌 옆에다 놓으려고 한다라는 거지. 즉 한마디로 어. 저기만 내내 세컨드로 있어라 이거지. 이거 무슨 그지 같은 경우가 다 있습니까? 이런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 음.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은, 어, 난 여기서 이 사람이 차, 차이 차이계 전에 최고서 여러분한테 온줄 알았는데, 아니야. 이 사람이, 저기, 막 여러분들을 갖다가 그치, 다시 찾기 위해서 기회를 보고 있었던 거고, 여러분한테, 저기, 막 뭐라고 뭐라고 스윗한 말 막, 그냥 진짜 약팔을 때, 약팔 때, 저기, 막이 여자가 있었다라는 거야. 이거 무슨, 이런, 무슨 그지 같은 경우가 다 있습니까? 이게, 이게 사람입니까? 어, 아니 왜냐면 후회는 후회는 했었어요. 왜 후회를 했었냐라고 하면 이게 후회를 한 건지 앞으로 후회를 할 건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그 여자하고는 사이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지. 어. 그 여자하고는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왜왜 왜 그러냐? 근데 왜? 근데 왜가 그러면은 가서 어? 환승해서 그럼 뭐하러 그렇게 했냐라는 거지. 어. 아니면 그러신, 그런 걸 수도 있고 돌아와 가지고 잘해 보자라고 하는데 그, 저, 여러분들은 딱히 내키지 않는 거지 음 맞아요 이 사람은 지금 고민과 갈등이 고민이 말도 못해요 음, 뭔, 뭔 고민이냐 라고 하면 다안돼 다, 저기, 막다 부질없는 짓이다라는 거야. 욕치, 욕심이지. 내가 아까 그랬잖아. 이 내용이 어떻게 됐건지라 변하지 않는 하나는, 얘는, 저, 음, 내가 소리 때문에 어디까지 했더라? 기억이 안 나네. <웃음> 아무튼, 그냥 리딩할게요. 이 사람이, 어, 그런 거예요. 어, 그, 두, 양손에 떡을 놓고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결정을 갖다가 못 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저쪽은 저쪽대로 못 놓겠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못 놓겠고, 왜냐하면은, 어, 그, 그, 이 사람이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거든요? 어, 계산적이고 머리가 좋아. 어, 머리가 좋아. 그니까, 지, 이 그니까, 지잘난 맛에 산다라고, 하, 해야지. 아, 죄송해 말도 듬서 지잘마사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느 것도 놓지 못한다. 어,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둘다 내려놓기가 싫은 것 같아.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아무래도 저쪽이, 저쪽도 경제력이 만만치 않은 것 같고, 여러분도 사회활동을 갖다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가 보니까, 어, 버리기가 아깝다? 어 그런 것 같아요 버리기가 아깝다.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저기 막 여러분을 택해도 후회를 하고 저쪽을 택해도 후회를 해. 왜냐면 저쪽을 택해도 이쪽이 아쉽고 이쪽이 택하면 저쪽을 아쉽고 그러니까 지금 어 지금 이런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지. 음 근데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다 부질없다. 어. 어디 봅시다. 어, 어떻게 될런가. 얘는 여러분들은 그런 것 같아 외롭긴 외롭지만 얘를 갖다가 딱히 외롭고 쓸쓸한 건 있어요 허전하잖아 허전하고 여러분들 주변에 어, 사람이 없진 않아 보여요 없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딱히 누군가를 갖다가 선택하진 않을 것 같아 음. 선생님, 저 없는데요? 그러면은, 만약에 없다면, 이, 여기 나온 사람들이 다한 사람이고, 음, 이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이렇다는 거고, 만약에 이 사람만 그 사람이고, 나머지는 주변의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주변의 사람하고도 별로, 그, 어떤 인연을 갖다가 맺는 걸 갖다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관심도 없다라고 봐 내가 지금 허전하고 쓸쓸하긴 하더라도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해요 허전하고 쓸쓸하다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어떤 그 이성으로 인해서 저기 뭐야 그 해결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지 음 현명한 거예요 음, 왜 그게 현명하냐면은 그. 내가 외롭고 허전하다고 해서 누군가를 사귀게 되면은 꼭 문제가 생겨 음 맞아 문제가 생겨요 아... 어디 봅시다 이게 뭘,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 아. 이게 우연히 뽑히는 카드는 없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이게 나와가지고 이게 뭘 말하는건지 아. 음. 이 사람이, 그, 남의 눈도 엄청나게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 남의 눈도 엄청나게 의식한다. 이 사람이 뭔가, 이, 그니까 이 사람이라고기도 그래. 이 인간이 뭔가 움직이기는, 자기가 뭔가를 행동을 하기는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되지만, 음, 왜 행동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그니까 아쉽다라는 거지. 음, 아쉽다라는 거예요. 냐면 주변 그 상황도 눈치도 봐야 되고, 음, 이 돌아가는 게이 사람도 녹록치는 않아 보여. 음, 녹록치는 않아 보이고, 그러고 이게 이 사람도 그 뭔가 제대로 된그 안정된 울타리를 가지려고 하는 건 맞아요. 어, 안정된 울타리를 가지려고 하는 건 맞는데 이 사람의 욕심이 너무 많아. 어,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 안정된 울타리를 갖다가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남들 보기에는 어, 괜찮아요 남들 보기에는 다 괜찮아 그 정도면은 그치 나쁘지 않나 나쁘지 않다라고 봐 그런데도 뭐냐하면은 이 사람이 자꾸 딴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이 사람 이 카드에서 보면은요 맞아 여러분 떠나서 그 사람하고 인연 맺은 거 맞아요 어 인연 맺은 거 맞아 인연 맺었고 어그 어떤 경우는 아 내가 진짜 패폭가안 하려고 했는데 어떤 경우는 어 미래를 약속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결혼했을 수도 있고 음그 사람하고 했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왜요 라고 하면은 이것도 그런 것 같아 어이 카드가 나오면서 점점 분명해지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거 저기 뭐이건 며칠 전에 나왔던 그 내용의 그 사람 아닌가 싶다 어. 그 뭐냐라면은 그쪽에서 저기 하고서 그 뭐지? 그뭐 직장 관계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자주 못 보는 케이스 이, 여기도 어 이유도 꼭그 사람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리다가 누굴 하나를 짱박아 두고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러는 게 아닌가 왜요라고 하면은 왜긴 왜야. 음, 내려놓고 싶지 않다라는 거지. 안 거는 여러분이 먼저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어 안 거는, 맞아요. 예, 맞아. 안 거는 여러분들이 먼저 안 것일, 안 것일지 모르겠지만, 그, 인연을 맺은 건 그쪽하고 맺었다라는 거지. 그렇게 하고 나를 갖다가, 어, 세컨드로 잡아 두려는 거야. 이게 무슨 개 같은 짓입니까? 어.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어. 근데 이 카드를 봤을 적에 계속 이 사람이 이런 그 이런 행동을 하는 거 봐서는 여러분들하고 아직까지 연결고리가 남아 있는 건가? 아니면 이게 과거형인가? 이 사람은 후회 같은 거안 해요. 어, 후회 안 해. 왜 후회 안 하냐? 지가 되게 잘난 줄 아니까. 어, 지가 잘난 줄 아니까. 후회 같은 건안 해요. 이 사람은 뇌구조나, 이 마음으로 봤을 적이 사람은 진짜, 어, 아이언 하트? 어, 강심장이야. 말이, 강심장, 그, 그 좋은 강심장 말고, 이 사람의 그 심장이 온, 그 따뜻한 온기와 인정과 이런 걸로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아니에요. 이성과 계산과, 어, 현실과, 이런 걸로 다 딱딱한 걸로 꽉찬 심장이라라는 거지. 어. 그리고, 그 재물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선생님, 재물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는데, 왜 저한테 집착하는 건가요? 하면은, 여자도 하나의 재물이거든. 옛날에 전쟁 나면 전리품에서 어 어린 애들과 여자는 다 데꼬가 고치뭐 얼굴이 못 생기면은 그 종으로 삼고 아니면 공신들한테 이렇게 나눠주잖아 여자고 애들은 그냥 밥깔고 뭐하고 해서 재물을 뿔려오니까 그리고 이쁜 여자들은 지첩으로 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자 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자들은요 여자를 갖다가 하나의 재로 본다는 거지 죄 재가 무엇이냐면 재물 어, 재물로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여, 여러분을 갖다 자기 재물로 본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후회 같은 거는 없어요 어 그런 거는 있지. 이이 이 여자한테 가서 어떠한 그 약속을 맺는 행위를 했을 적에 약속을 맺는 행위를 했을 적에는 그런 건지 아쉽 아쉽기 때문에 후회는 했을 수 있어. 어. 그런 후회지. 여러분들을 버리고 가서 어. 그 저기가 그런 후회는 아니라라는 거야. 음. 그렇고 다어 이거 봤을 적에는요. 이 사람은 어 후회도 없고 그리고 그쪽으로 갔을 적에 안 까였어요. 어, 안 까였다라고 봐. 왜 그런데요? 라고 하면 은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인포는 이 카드상에서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의 이 나온 카드로 봤을 적에 그 사람이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을 구, 어, 얻은 게 아닌가 싶어. 어, 도움이 되는 사람을 얻었다 라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개도 놀 수가 없다 개를 놔도 후회를 하고 여러분을 놔도 후회를 한다라는 거예요 음, 왜요? 라고 아까 말했잖아 욕심, 재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 내 수중에 들어온 건다내 거다라는 그런 대도 않는 욕심이 아니 욕심이 철철철철 넘친다고 봐 어, 욕심쟁이 우후후도 아니고 이건 이게 뭘까요? 어, 그런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될까 결국은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의 말로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 사람 돌아오면 받아주고 싶어요 받아주고 싶어요 이 사람 돌아오면 이 사람의 말로는 뭘까요 이 사람의 말로는 뭘까요 이 사람의 말로는요 음 뭐냐라고 하면 집불도 없다, 예요. 어, 집불도 없는 놈이 지잘난 줄 안다라는 거예요. 어. 이게 뭐,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기다려봐, 이 사람의 말로를 보는 거니까. 아. 그럼 그쪽은, 저쪽은 어떻게 되나? 이건 여러분이고, 이건, 그럼 저쪽, 이 저쪽은 어떻게 되나? 이 사람의 말로는 안 좋네. 어, 여러분도 어, 결, 여러분은 차라리 어, 여러분은 좀 어, 쓸쓸하고 그런 건 있어. 허전하고 쓸쓸한 건 있어도 어,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잘 산다. 라고 봐. 열심히 잘 산다. 그러나 이쪽은 아니다. 라고 봐요. 이,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면 저쪽은 <웃음> 저쪽으로 갔는데 이쪽도 끝나네 어, 저쪽도 끝난다 어, 양쪽 다 끝나요 이 사람의 결말은 음. 왜냐하면 은 이런 사람이 잘 되면 안돼 이쪽은 왜 끝나냐 라고 하면 이쪽에서 망한 것 같은 느낌이 나 어, 어 여기 이생망했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어,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버리고 환승해서 갈 때는 여기가 되게 잘될줄 알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쪽에 일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음, 어떤 애정 문제가 아니라 이쪽도 완전히 순수 순 어, 순전히 계획으로 해서 간 거거든 계획으로 해서 갔는데 실질적으로 까보니까 그치 속빈 강정이었고 실질적으로 내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재물에 이 욕심에 눈이 멀면 그 사람이 뻥치고 구라를 쳐도 그게 그 겉으로 보이는 거 안으로 들어가 봐야 알지. 실질적으로 안으로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없고 얘도 얘도 상그지였더라 라는 거지. 그러니까 둘둘다 어떻게 돼. 이 사람이 후회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을 두고 가서 후회했다니까 이 사람이 상그지여가지고상그지여가지고 상그지여가지고 자기가 욕심을 갖다 다 채우지 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라는 거야. 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왔을 수도 있다는. 그렇지만 이쪽을 내려놓지는 못한다라는 거지. 왜 내려놓지 못하냐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요. 뭔가 약속에 묶였다고. 음, 그게 결혼일 수도 있고 어떤 약속일 수도 있고 묶였기 때문에 이쪽을 갖다가 쉬 내려놓지 못한다라는 거지. 그러 그래서, 이제, 원하는 건 여러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걸 갖다가 딱깨 차고, 알, 그거 갖다가 눈치를 채고, 그냥, 어, 내가, 지, 그, 이성, 그, 내 연인이 없이, 쓸쓸하고,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그냥, 어, 그냥, 나는 내 인생 살련다 라는 것 같아요. 음, 이번 카드는 그러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어, 망한다. 음, 망한다. 그리고, 뭐, 그때 가서 뭐 후회해도 때는 늦지. 그리고, 솔직히 이 사람은요, 결국은 후회, 후회하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나이가 먹었잖아. 음. 나이가 먹었고, 이, 저기, 막이 사람이 지가 아무리 잘라도, 이, 이, 그밥에 그나물이라고 하잖아. 어그 밥에 그만이라고 이 사람 팔자에 욕심만 가득하고 실질적으로 욕심을 채울 능력은 안 됐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운칠기삼이라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운이 따라주지 않는데 그 뜻을 펼칠 수 있겠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운이 안 따라준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을 버린 것 자체가 운이 안 따라준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사회 활동이 왕성해요. 여기 카드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크게 쌓아둔 재물은 없을지 모르지만은 사회 활동이 왕성하다라고 나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차곡차곡 모아가 모아갈 수 있는 그런 그 그런 시스템이고 이 흐름상 봤을 적에 이 사람은 이렇게 기회만 보고 하다가 작게 제, 제께 제가 넘어간다 그러죠 제께 제가 넘어가니까 이게 지금 속빈 강정인지도 모르고 이걸 택해고서 결국은 어, 이생망을 하는 거지. 음 결끝이 안좋아요 네 2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보습니다 양다리 혹은 어, 환승그승그 어, 인간 <웃음> 언제쯤 차이고 후회할까? 어디 봅시다. 언제쯤 차이고 후회할는지. 원래 환승은 환승하고 양다리는 잘안 되는데 어디 봅시다. 이씨. 아니 여러분 왜그러세요왜그 응? <웃음> <그랬어요? 웃음> 여러분 혹시 이 사람 저기만 뭐,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런 거 같은데 어디 봅시다. 이게 여러분인지 아닌지. 음. 어디 봅시다. 이 사람이, 이게 뭘까요? 이게. 음. 아니, 차이고 후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차이고 후회를 하는 건가? 이게, 이게, 이게 뭐지요? 응? 음? 내가 봤을 적에는, 이 사람 혹시 아 이게 내용이 차이고 후회할까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진짜 미워하는 거예요 아니면 차이고 후회하고 돌아오길 바라는 거예요 응? 아, 이게 이게 이게 무슨 뜻인지 나도 참 아리까리하네. 응? 이, 이 이게 지금 현재 진행형인지 아니면 환승에 환승했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 왜요라고 하면 여기 느낌이 안 좋아. <웃음> 이 느낌이 안 좋다는 게 이게 뭐냐면은 왜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돌아오고 싶은 게 아닌가 싶어요 왜 돌아오고 싶으냐 라고 하면 여러분도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음. 아니면 그, 그쪽한테 그 까여 갖고 그쪽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일 수도 있고 음. 그런 거예요 어. 하여간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돌아가고 싶다라는 거지. 어 이게 환승한 그 인간, 환승, 양다리 그 인간이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 사람이 균형을 좀잘 맞춘 것 같아. 균형을 잘 맞췄다. 그게 무슨 뜻이냐. 처음에 양다리는 성공적이었다라고 봐요. 어, 그렇지만 그, 그게 양다리라는 특성상 그게 언제까지는 그렇게 갈, 간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요. 어, 둘중 하나는 내려놔야 될거 아니야. 둘 다는 못 가져가잖아. 음, 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어, 내려놓은 걸 자꾸 후회를 한다라는 거지. 후회라기까지 후회 보다는 아쉬워한다라는 거예요. 어, 아쉬워하고 그리고 이게, 이 사람이 그 환승한, 그 환승해서 간그 사람인지 여러분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지, 아직까지는. 어. 근데, 이, 지금 여기서 보면 아쉬워하고 있는 걸로 봐가지고는 이게 여러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뭡니까? 라고 했던 게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혹시 환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하고 연락이 단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봐 나는 음. 그래서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한게 아닌가 음. 환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하고 그 사람 양다리 거칠 적에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고 봐요. 이 사람이 티가 안 났을 거야, 거의. 티가 안 나서 여러분이 몰랐어요. 그렇지만 이게 두 개든 다 가져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사이에 뭔가 있다라는 거지. 이 사이에 뭔가, 뭔가 있어요. 근데 왜 뭔가 있냐, 왜 뭔가 있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이게 이, 이 카드가 이쯤에 오는 것 같아. 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결단을 내리고 누구 하나를 갖다가 어, 선택을 한 거예요 그 그게 누구냐 라고 하면은 조금 더 자기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닌가 선택을 했지만 하고 나서 이 사람이 내려놓은 것에 대해서 어, 내려놓은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기 시작한 게 아닌가 라고 봐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 사람을 갖다가 이게 환승을 했지만 딱히 헤어졌다 라는 그런 느낌의 카드가 아니라는 거지 음. 그래서 내가 이게 뭔가요? 라고 한 거예요. 어. 이런 이런 경우도 다 있나 싶어가지고 환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별이 이안 됐다라고 봐. 음 완전한 이별이 안 되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계속 우울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하고 어떠한 대화를 갖다가 시도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야 간만 더 키워준 거라는 거지. 음, 간만 더 키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승했으면 딱 버렸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 왜 왜 그럴 수밖에 없냐라고 하면 이게 진짜 성격의 차이가 있어서 막 싸우고 뭐하고 그래서 이제 딱 봐도 내 느낌이 오잖아 싸우고 하다 막 정이 떨어져, 어, 정이 떨어져 정이 떨어져 갖고 아 이제 아 재하고 이제 아, 더 이상 가기 싫고 아, 지겹고 그냥 귀찮고 막 그러고 그런 와중에 이 사람이 자꾸 바깥으로 돈다 그러면 아 조만간에 우리가 이별을 하겠구나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싸웠기 때문에 이 이별을 갖다가 서, 나도 모르게 어, 무의식 중에서 바다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헤어졌다면 헤어지고 나서도 이 사람에 대한 아쉬움이나 그리움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무의식 중에서는 이미 헤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무의식적에서 헤어지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헤어지지 현실적으로 헤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마음에서는 그걸 갖다가 인정하고 있었을 때는 이렇게 기다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사람이 양다리인 걸 갖다가 몰랐을 수 있겠거니 싶어. 그러기 때문에 때문에 여러분은 이 사람이 양다리를 걸치고 이, 사, 이, 이 7번 카드를 봤을 적에 이거는 이 사람이 떠나갔다 이미 떠나간 거예요 떠나가서 어,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거 갖다가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 사람도 아쉬움이 남고 여러분에 대한 그리고 여러분도 이 사람이 이렇게 해 이렇게 갈 거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미움도 미움이지만 그치 그리움이 더 있었던 게 아닌가 어, 여러분이 이 사람을 더 사랑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어, 여기서 보면은 요거는 조금 매달리기 하지 않았겠는가? 어. 그래서 이 사람의 간을 갖다 간땡이를 갖다가 더 키워준 게 아닌가 싶어. 어. 마음 놓고 양다리 할수 있는. 음.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아.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갖다가 많이 좋아했던 티가 나요. 그래서 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헤어진 게아니지 양다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다고 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양다리인데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아이러니한 거죠. 어이 이 만약에 이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이잖아. 선생님 저도 아이러니해요. 내가 왜그 사람을 못놓는지 하고 그랬을 수도 있어. 어 암튼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 보니까 딱 보니까 굳이 내려놓을 필요가 있나? 나 내가 좋다는데 물론 양다리 걸쳐서 가기는 갔어. 그쪽은 그럼 문제는 나는 몰라. 여기 카드에서 지금 현재 이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쪽이 저기 막딱 여러분은 안 끝났다고 아직 가지는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다라는 거지. 이 카드 상에서는 아직 거기까지 는안 나오니까. 음. 그런데, 이 사람이, 음을 갖다 간을 키워줘가지고, 어, 그냥 자기가 원할 때 가끔씩 연락이 오는 게 아닌가. 어, 자기가 원할 때 가끔씩 연락이 와가지고, 개 중에는 연락하고서 뭐냐 그러면 자기 그 욕심만 채우고 간다라는 거야. 여기서 욕심만 채우고 간다는 건 뭐냐면, 육체, 육체만 취하고 간다라는 거지. 음, 육체만 채우고 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상처를 주고 가긴 간 거였지만 아쉬움이 계속 남아요 난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양쪽을 진짜 그 남자들의 드림 있잖아요 여자를 동시에 두명 사귀는 거 얘는 꿈을 이룬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음. 그래서 뭐냐 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음. 이게 뭐죠? 음. 여러분들은 아이고, 음. 이게 뭐 언제 후회할까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건데, 음. 이거 봤을 적에. 이, 이런 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다라는 거지. 이 사람의 마음을 내려놓 그쪽하고는 또 무슨 일이 있냐라고 하면은 그쪽하고도 그냥 그 상태예요. 그 상태. 뭐 딱히 헤어진 것도 아니고 왜 그쪽을 안 내려놓냐. 어 몸에서 계속 그 그러는 것 같아. 어 그러면 그러니까 얘는 뭐냐? 그러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어왜 이렇게 능력자였어? 이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저기 혹시 이 사람 밤이에요 낮이 밤이 아니, 낮에도 이기고 밤에도 이기나 그러니까 이 그쪽에서도 안 내려놓나 그쪽에서도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질 않고 어, 딱 그러고 어, 여러분도 어, 이 사람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 뭐 현대판 뭐 저기 뭐 나는 왕이로서 유도야 그러는 것 같아요 양쪽을 다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 무슨 일이요 어, 이거는, 어, 저기, 막 그, 양다리, 아니면 환승, 어, 저기, 언제, 언제, 어, 까이고 헤어질까요가 아니라, 그, 어, 그년이냐, 나냐, 이거 둘중 하나를 들어가야 되는 문제인데? 와, 그년이냐, 나야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그 리딩에 있잖아요. 그년이냐, 나냐. 그년이야, 나야. 그거 있잖아. 그거 한번 보셔야 될것 같은데, 이 카드는? 어, 그런 것 같아. 음. 음,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의 지금 행보가 궁금한 거잖아 아. 여러분들이 어, 이 사람하고 이 사람도 왜 여러분을 내려놓지 못하냐라고 봤을 적에는 이 사람도 여러분에 대한 추억이 많은 것 같아요 어, 만난 기간하고는 상관없이 그 얼마를 만났던지 간에 그 둘이서 뭐 이게 이제 알콩달콩 키워갔던 그런 것들이 많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내려놓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어 여기 그 어느 카드에서도 헤어졌단 말은 안 나와 냉전은 가졌다는 말은 나와요 어, 냉전 그치, 당연하게 냉전은 가져야지. 냉전은 가졌다고 나오는데 헤어졌단 말은 안 나온다는 거지. 음.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이기적으로, 어, 원할 때만 와가지고 육체적인 관계를 갖다가 맺고 가는 게 아닌가. 음. 양쪽을 오가면서. 어. 그리고 그쪽한테는 잘 안, 아니야.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이 성격상 딱 보니까 그쪽한테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와. 남자들이 로망하는 삶을 살고 앉아 있는데, 음. 어... 맞아요. 그런 것 같아. 이거 일, 일을 어찌하우니까, 음.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언제 그 사람한테 차일까를 보는 것 같아. 후회할까가 아니라, 응 음. 아직까지는 균형을 잘 맞추고 있어요. 이게 웬 조화속일까요? 와 대박이다 진짜 음 리딩하다 보니까 이런 리딩도 나오네요 음.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계속 기다려 음. 이 사람을 갖다가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여러분도 물러설 기미가 안 보인다라는 거지 어, 물러설 기미도 안 보이고 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이 사람을 한테 그냥 그 처음에는 그냥 그, 이게 그잖아 얼떨결이잖아요 솔직히 정신이 없잖아 정신이 없어 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가 그냥 그냥 막연히 기다리고 자, 자기야 나랑 얘기 좀 하자 자기 얘기해 갖고 얘기하면 그래 자기야 내가 기다릴게 돌아오자고 저쪽으로 저쪽. 막 이랬어 그래서 그러면 그럼. 아, 뭐, 생각해 볼게, 이랬겠지. 어, 거기서 또 넙죽, 그래, 내가 나중에 쟤랑 헤어지면 돌아갈게. 그렇게 어떻게 말합니까? 이 사람은 하나의 보험은, 보험은 있다라는 거지. 내가 걔하고 까여도 여기로 오면 되는 거니까.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치. 여러분을 두고 나서 아쉬움을. 그리고 이 사람이요. 아. 이 거짓말을 좀 잘해. 어. 거짓말을 눈 하나 깜딱 안 하고 한다 그래야 되나? 어. 그러니까 이제 껌뻑 껌뻑 하는 거라는 거지. 거짓말을 잘한다라고 봐요. 어. 그래 그러니까 뭐 이, 그쪽하고 이쪽을 갖다 이렇게 저기 뭐 저기 뭐야, 균형을 잘 맞춰서 왔다 갔다 했지. 그러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 그쪽은 또 그쪽대로. 그, 걔 언제, 언제 끊을 거야? 이게 이제 굴러온 들이 박힌 돌을 갖다가 빼내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여러분 나름대로 이 사람이 그래도 한 번씩 오고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맺으니까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다야 그렇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재수처을 취하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는 했다라고 봐요. 왜냐면 이 카드가 두 개나 나왔거든. 이, 이 카드가, 이 카드가 두 개나 나왔어요, 6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대안을 한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거 갖다가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있었지만은, 나중에는 그래도 여, 이 사람을 갖다 조금 푸시를 하는 게 아닌가. 어 푸시를 하는 쌍방이 푸시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쪽은 그쪽 내름대로 푸시하고어 그녀, 그녀는 그녀 나름대로 그 굴러온 돌은 굴러온 돌대로 푸시를 하고 박힌 돌은 박힌대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뺐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은 굴러간 돌이 되겠지? <웃음> 아 어이가 없다. 와그 <웃음> 아, 아, 굴러온 돌이 어이가 없다고요. 어. 예, 또 여러분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 그런 거지 이대로 물렀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저기 굴러온 돌이를 갖다가. 어. 뺄라고 하는 거고, 눈물로도 호소를 해보고 이러는 거지, 어. 그니까, 쌍방이 눈물로 호소한다라고 봐요, 어. 자기야, 언제, 언제 걔하고 정리할 거야? 나, 나, 나한테 뭐라 그랬어? 어, 나 사랑한다 그랬잖아. 걔는 정리할 거라고 했잖아. 근데 아직도 왜 정리 안 해? 그럼 얘 뭐라 그래? 아 걔가 그래도, 내가 그래도, 나, 걔가, 내가 걔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걔가 자꾸 매달리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얘기를 해준 거야. 하고 또 여기 와가지고는 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 아, 솔직히 개를 갖다가 끊고 싶은데, 어, 걔가, 어, 그렇게 매달리니까, 그 인간적으로 또 이렇게 하는 거야. 요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거짓말을 할수 있다라는 거지. 어, 왜 그렇게 했어요? 어, 둘다 내려놓기 싫은 거지. 둘다 내려놓기 싫은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도 양보할 의사는 없어 보이는데. 어, 양보할 의사는 없어 보인다라고 봐요. 음, 어쩌면 그런 것일 수도 있지. 일단은 뺏어오고 일단은 되찾고 보자라는 것도 있죠. 어디 봅시다. 맞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같아 일단은 일단은 여러분들도 약간 집착이 없지는 않다라고 그 사람한테 집착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어, 집착을 한다 어. 이게 상처가 될 거라는 거 알면서도 그 사람을 갖다가 마음에서 내려놓지 못한다라고 봐요 음. 야저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여자 둘을 갖다가 맞아 이 사람은 당분간은 이게 참 아이러니하네 이렇게 갈것 같은데요. 이이이 이, 이 무슨 일입니까? 음, 여러 어 여러분들은 이걸 갖다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려고 해도 안 그래요. 이 사람은 여러분 말을 안 들어 드, 들어 어 하면 안 듣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왜냐하면 할만 하거든. 할만 하다라고 봐. 두집 살림 할만 하다라고 봐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음. 이런 경우도 다 있네. 음. 이거 쉽지 않겠는데, 음. 그게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난거 봐가지고는 어. 양쪽에서 아, 팽팽하다. 어, 양쪽에서 팽팽하여 서로 안 놀라고 들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단해요? 대단한 사람이야. 잘났어요? 돈잘 벌어요? 왜, 응?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 전돈잘 벌어서가 아니라요. 어, 그럴 수 있어. 음. 그지만이 사람이, 이제, 저기, 마, 저기, 마, 돈잘 번다고 나와. 음. 그래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그래도, 어, 능력은 있다라고 봐. 능력은 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여러분들은 언제 뗄 거냐라고 하고, 어. 여러분들은 그치. 여러분, 여러분 나름대로 또이 사람을 갖다가 안놓려고 하고, 어. 쌍방이다. 그러는 것 같아. 야, 이걸 어떡하죠? 선생님, 걔 언제 떨어져요? 라고 하면 안 떨어질 것 같은데, 당분간은 음, 박빙이에요. 어, 박빙이에요. 막 당분간은 이게 이게 서둘른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 어, 서둘른다고 그래도 결혼은 한 사람하고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둘중 하나는 세컨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음 아직 방향을 정하지 않았다라고 봐요. 음, 그러니까 쌍방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 같아. 음 방향을 정하지 않았다. 와 대박이다. 음이 사람은 후회 같은 거는 안 해요 어. 왜 후회를 안 하냐 라고 하면 음 어쩌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자꾸 싸우면은 자꾸 싸우면은 딴 사람한테 또갈수 있어 <웃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이상형이 있어요. 어, 원하는 이상형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이상형을 갖다가 고를 때까지는 그 누구도 안 놓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이게 무슨 일이냐. 음... 이 사람이 점잖은 양반이 왜 이러지? 음,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아이 어,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기 목적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어, 그 누구 말도 안 들어. 저쪽 여자가 아무리 눈물로 호소하고 여러분을 잘라내라 그래도 이 사람이 실험을 안 하는 거고, 여러분이 아무리 그쪽을 갖다 밀어, 저쪽 여, 그 굴러온 돌, 개를 갖다가 집어다가 던지고 싶어도, 얘가 꿈쩍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음 그냥 와 이거 대박이다 이 사람은 후회 같은 거안 하는데 음 그리고 여러분들하고도 안 헤어져요 어, 그게 뭐 저기 뭐저쪽 그, 그쪽하고도 안 헤어져요 어안 헤어져 그럼 어떻게 되나요? 더 두고 봐야지. 뭐, 당분간 이렇게 갈것 같은데. 음. 아무도 양보하지 않아. 와, 이 사람은 참. 나라를 구했나 본데? 음. 이, 지금 21세기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양다리를 갖다 이렇게 떳떳하게 걸치고 다니는 거? 음. 이게 점점 굳어지는 판인 것 같은데? 어, 이러다가 형님 동생 하겠어요? 어, 진짜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기다려 봐야지 뭐별수 있나? 음, 까딱하다가 셋째가 들어올 판이야 지금. 음, 그래도 안놀것 같아 여기는. 왜 그러냐 라고 하면 내가 봤을 적에는 이 남자가 뭔가 특출난 게 있어. 어, 특출난 게 있어요. 경제적으로 능력이 빵빵하다든가 도, 능력이 빵빵한가 동시에 밤에 어. 너무너무 잘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그치, 물질을 갖다가, 상대방한테, 되게, 되게 딱 해준다라고 봐. 그러니까, 쌍방에다 못넣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그럴 수 있어요. 어. 그럼,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아직까진 결론 안 나요, 이 3번 카드는. 어. 후회 안 해요. 어 후회할 일이 없어. 왜 그러냐면 지금 서로 갖지 못해서 안달랐기 때문에. 선생님 전 아닌데요. 라고 그러면 아닌 사람도 있겠지. 카드 본 사람이 다 그렇겠어요. 그렇지만이 카드가 아직도 다 내려놓지 못했다라는 거야. 만약에 저희는 끝났는데요. 하면 은이 카드는 여러분 카드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내용이 과거의 내용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 봐야지. 셋째가 안 들어오길 바라야지. 와, 얘, 얘 무슨 석유재벌이야? 뭐지? 저기, 마, 무슨, 저, 사우디 왕자야? 대박이다. 어. 암튼, 그래요. 어. 저기, 마, 3번 카드는, 어, 정말 죄송해요. 팩폭해서. 근데 이거 어떻게 안 끝나는 걸. 어. 뭐이 저기 막 6번 카드가 두 번씩이나 나왔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균형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지금 카드에서 헤어지는 게 하나도 안 나왔잖아 어, 헤어지는 게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다 자기 맘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쌍방 양쪽에다 다 죽지 않을 정도로 먹이를 준다 왜냐면 잡은 고기에는 남자들이 먹이를 안 주잖아요 얘는 아니야 죽지 어, 않을 정도로 쌍방에다 다 먹이를 줘 그러니까 둘다못 떨어지는 거야 CPR을 갖다가 죽을만하면 해주고 죽을만하면 해주니까 어 암튼 3번 카드 어떡할까요? 좀 기다려봐야지 뭐별수 있나 어. 이거 뭐 보챈다고 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좀 기다려봅시다 어. 제가 매일매일 리딩 올리잖아요 어. 좀 기다려봐요 네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번에 어, 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 4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양다리 혹은, 음, 저기, 막, 환승, 까이고, 음, 그, 까이고 돌아올까? 아니, 까이고 돌아올까? 까이고, 언제쯤 후회할까? 언제쯤 까이고, 언제쯤 후회할까? 내 진짜. <웃음> 3번 카드가 너무, 내, 내 기억에 남아, 계속 남아가지고, 3번 카드가. 그래서 지금 말이 안 나오네요. 음. 궁금하세요? 어, 3분 카드 얘기 들어봐. <웃음> 들어봐요. 보니까 아니더라도. 세상에 진짜 각가지 사연이 다 있는 것 같아. 그치? 이 지구의 인구가 얼마예요? 한국의 인구가 얼마야? 거기 사연들이 다 아름답겠습니까? 별, 진짜. 이게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좋은 점은 세계 각지의 모든 뉴스들을 갖다가 한 번에 다볼수 있다라지만 나쁜 점은 그만큼 유혹이 많다라는 거야. 그만큼 어, 그만큼 유혹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 일편단심이 힘들어진다라는 거야. 요즘에 그 뭐지 비혼 주자들도 점점점점 늘어나잖아. 그 말로는 뭐 온갖 약속을 다해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결혼은 안 해주는 인간들 어마어마하게 많잖아. 왜? 그 내가 어그 저기 막그 남자 명언에서 보면 남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든지 다해 준대잖아요. 그렇지만 딱한 가지 안해 주는 게 뭐가 있다고? 그치 영원한 사랑을 갖다가 약속하진 않는데잖아. 그러니까 호르몬이 어 분비될 때까지는 너를 아껴 주겠다라는 뜻이고 호르몬 분비 끝나면은 그치지 아, 여자들은 그게 아닌데. 여자들은 갈수록 더 좋아하는데 왜 남자들은 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미안합니다, 남성 여러분. 음 근데 어그 남자의 명언도 다 남자가 썼어요. 그이 지금 이거 시청하시는 남성 여러분들 남자 명언 쳐서 한번 보세요. 그쓴 사람이 다 남자야. <웃음> 어디 봅시다. 이 사람 이 사람은 까이기는 하겠네. 어, 이 사람은 까이기는 하겠어요 어, 까이고 어, 세상에 부귀 영화가 다 소용없구나 어, 좀 그런 느낌이 나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그 여자의 어, 어떠한 그 재력을 보고서 여러분들을 갖다 깐것 같아 어, 깐거 같아. 근데 이 여자한테 이 사람이 까인 게 아닌가? 어, 까이 까이던가? 아니면 개무시를 당하던가? 둘중 하나예요. 어. 어,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그, 그 보이는 것만큼 그런 게 아니야. 소빙 강정이 아니었었던 건가 싶어. 그러고 딱 봤을 적에는 이 사람은 그낯저함저가 아니었나? 어. 그, 아니지, 낮, 폼, 밤, 저, 낮에는 폼 잡고, 저녁에는 지고, 이런 게 아니었나. 그러니까 개무시를 당한 게 아니었나 싶어요. 음. 의학적으로, 음, 빨리 끝나는 저거는 아니었겠지. 설마 그 정도 의학적으로 진짜 문제가 있다면, 음, 조루, 3분 미만의 컷을 조루라고 하잖아요. 의학적으로. 3분, 3분 이상이었다면은, 뭐, 아직까지 붙어 있겠습니까 그래도 3분은 넘겼으니까 이제 무시정도 당하는 거지 음. 어디 봅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거야 한때는 어, 내가 승승장구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 그것도 다 헛된 바람이 아니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개무시를 당하면서도 이 여자한테 붙어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음, 개무시를 당하면서도 붙어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갈 곳이 없다. 어, 그저 굴욕적이지만 어, 붙어있어야 된다. 어, 내가 아무리 개소리를 듣더라도 어, 지지라면 지져야 된다라는 거지.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어, 누구, 그니 그러니까 이, 이, 이, 여자가 뭐라고, 그러, 진짜 그러면, 빨리빨리, 세 번, 빨리빨리, 네 번, 빨리빨리, 이렇게 짓는다는 거야.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갈 데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은, 그, 금전이 그렇게, 어,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아니거든. 지 악가림도 겨우 할 수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어, 양다리를 걸치고 환승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양다리에서 끝난 게 아니지. 야, 양다리에서 끝났으면 환승은 안 됐지. 양다리를 걸쳤다가 여러분한테 발을 빼고 인년한테간 거잖아. 어. 인연이라 소리는 빼야. 이게, 이, 만약에 알고도 뺏었다면 연이고 모르, 모르고 그렇게 됐다면 이, 이 여자가 되는 거겠지. 음. 암튼 어 그런 거예요. 알고 뺏었으면 연이야. 어. 근데, 이제 모르고 뺏었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응.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봤더니 좀 그런 거지. 말, 말을 조금 잘안 듣는다, 그래야 되나? 응. 생긴 거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알고 봤더니, 아유, 진짜 말도 많고, 애가 가벼워. 그러고서 이렇게 그, 그, 그 개무시를 하고 좀 소리를 질러야 말을 듣는다 그래야 되나 어, 자기야 좀 일리 좀 와봐 그러면 들은 척도 안해 자기야 그러면 또안 들려 야! 너 삐리리 빨리 안 와? 그러면, 아, 왜? 하고, 그제서야 움직인다는 거야. 그니까 러꼭 욕을 한 번씩 먹어야 움직이는 습성이 있다라는 거지. 음. 그렇지만, 이 여자를 통해서, 이 사람이 그래도, 어, 레벨업을 한거 아닌가. 그러니까 무시를 당해서도, 그냥 참, 참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무시당하는 게 쉽냐? 그것도 아니다. 라는 거예요. 왜? 그래? 아, 그래서 사람이 그렇잖아. 어. 근데 지가 욕먹을 짓 한다는 거는 생각하지 생각을 안 해. 어, 그걸 생각하면은, 저기, 막, 그래, 저기, 막, 이렇게 살겠습니까? 어, 지가 욕먹을 짓을 해, 항상. 그러면서, 이제, 아 개무시한다. 진짜 내가, 아 돈이 없어서 진짜 참는다. 뭐, 이런 거지. 어, 돈이 없어서 참아요. 그래도, 얘랑 같이 있으면, 그래도 자기가 어깨가 뿜뿜해지고 그런 맛이 또 있는 거 있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음. 그래도 나름 어 얘가 자존심 구기고서 개 어, 못이 당하고서 그래도 이 관계를 갖다가 유지하려고 드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아참잘 살고 있다 어. 야 진짜 어쩜 이렇게 극에서 극이냐라는 거지 극에서 극이냐 어. 그런데 어, 여러분 생각은 하기는 하네요 개 어. 중에는 자냐 하고 연락이 오, 온 사람도 있을 거야 어. 왜왜 왜 그러냐라고 하면 하소연할 때도 없고 진짜 솔직히 이렇게 개무시 당하는 것도 힘들고 어. 그리고 이 사람이 조금 게으른 게 없지는 않아 게을러 그러다가 보니까 좀 힘들고 어. 얘가 좀 공주가거든 공주가니까 어. 야 자기야 일로 와봐 이거 좀 해봐 자기야 이것 좀 와서 하나 그랬지 응아왜그래서 어. 그, 가면 이거 이거 이거 이것 좀이거좀 이쪽 좀, 저쪽으로 저쪽으로 좀 눈에 좀안 보게 좀 치워 그러면 알았어 아, 진짜 진질마려고아 드럽 드럽고 시대하면서 그걸 또 하는 거지 근데 이게 마음 마음에 있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야 그게 대충 하면 은또욕 먹고 또 치우면서 궁시렁거리고 또 그러다가 또 어디서 다다 다 듣고 있어 주둥이 딱딱치고 해 그러면은 속으로 그냥 끙끙끙끙 알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 어디 보아요 어디 봅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걸이 여자한테 깔 것이냐 아니면 어, 이렇게라도살 것이냐라는 거죠 근데 둘이 되게 잘 어울려요 무슨 소리냐 하면 하나는 어, 저기 막 아이고 죄송합니다 전화가 들어왔어요 응? 이 사람이 조금 음, 생각이란 걸 조금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응. 무슨 생각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제 한계에 다달았다. 어, 아 개무시당하는 것도 한계에 다달았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어 진짜 아이 치 뭐고 이렇게 아 나발이고 뭐고 아씨 어다 때려치고 싶.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거예 생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어,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고 싶어 죽겠다라는 거지 그러고서 이제 전에는 그랬다면 은 요즘은 조금 말을 갖다가 얘도 싸가지 없이 한다라는 거예요 싸가지 없이 한다 어. 싸가지 없이 하면 은뭐 어떻게 되지 얘가 음. 싸가지 없이 한다 그러고 근데 이게 뭘까 아, 그래도 참아야 되지 않겠나? 응. 그게 무슨 뜻인가라고 하면, 싸가지 없게 해도, 음, 뭘 바라고, 뭘 바라고 참는 게 아닌가 싶어요. 뭘 바라, 뭘 바라고 참을까라고 봤을 적에, 뭘 바라고 참을까 봤을 적에, 혹시 이게, 응, 어, 뭘 계약을 하나 뭘 계약을 하나 뭐 그런거 있잖아요 뭐 가게를 오픈한다던거나 아니면 뭘 계약할 일이 있는건가 그래서 그거 보고 참나 음. 근데 이거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혼자 김치국물 마시고 있는게 아닌가 싶어 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음. 왜냐면 뭐이 사람이 바, 뭘 바라고 이 여자한테 참고 있었는데 음, 뭘 바라고 참고 있었고 그랬는데 이이 이, 이 여자가 이제 가진 게 조금 있다 보니까 뭘 하나 시작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뭘 시작해 가지고 어, 문서에다가 사인할 일이 있다 어, 그런데 그거는 어, 솔직히 이이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어. 왜, 절대 얘한테 안 맡겨. 음. 뭔가 뭘 하나 하더라도 얘한테는 안 맡겨요. 음.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 여러분들이 생각난다라는 거지. 어. 왜냐면 이 사람이 능력은 별로 없거든. 어. 이, 이 사람, 이 여자는 그래도 능력이 있다라고 봐. 여러분한테 연락 온 사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연락 오지 않았어요? 어. 아니면은 뭐 흔적 남기고 갔거나 아니면 뭐 여러분 푸산이 뭐니 뭐 열심히 들여보다 보고 있거나 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이 혹시 차단했어요 예 <웃음> 꺼져 이새끼 하고 차단했나 음, 어디 봅시다 그런거 같애 아 음, 그런거 같고 얘가 인간고실 못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인간고실 못하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저기, 막, 집에서는 구박 있는 대로 먹고, 혹시 이, 이 인간이, 아 맞아. 음. 이 사람은, 저기, 후회가 막심하다. 후회도 막심하고, 너무, 저기, 막, 진짜 인간고 제대로 맞네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하고, 해, 어, 있었던 그 지난날도 자꾸 생각도 나고, 여러분하고, 어, 아쉽기도 하고, 막, 어, 진짜 미칠 것 같아. 진짜 눈물나, 얘 지금 막 눈물날라 그래. <웃음> 그냥, 그거 있잖아. 집에서 걸레질 하면서, 걸레 땅바닥에 탁 팽자 긁고, 철퍼덕 아져갖고 아, 내가 이게 지금 뭐 하는 꼴이지. 어, 이런 것 같아요. 음. 이 얘한테 머슴살이 한다 가뜩이나 게으르고 일하, 일하기 싫어하는 인간이 생각한다라는 응, 거지 어디 봅시다 저기만 이게 이게 뭘까요? 응, 돈도 이 사람은 돈도 없고 돈도 없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헐아 이거 혹시 이 여자가 다른 남자가 있는게 아닌가 그런거 같은데 음,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라고 봐서 다른 남자한테 마음이 있는 거 같아 얘한테는 이렇게 하고 음. 음 그런 거 같은데 어그렇하고 얘는 뺑을 당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냥 그 몸고생 마음고생 잔뜩 하다가 돈도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음 갑자기 뭔가 일이 확 바뀌는 것 같아 이 여자한테 단 남자가 생겨가지고 음 이게 무슨, 무슨 일인가요? 음, 그런 것 같아. 이게, 이게 무슨 뜻일까? 음.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너무 간절하고 어, 너무 간절하고 그렇지만 그게 어, 그냥 부질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 내가 어, 내가 내가 갈 가, 가, 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 곳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사람, 이 사람이 속았다라는 것 같아. 이 여자한테 당했다라고 봐, 나는. 이, 여자, 이 여자한테 당했다. 근데 솔직히 당하고 자시고 한 것도 없지 않나? 왜냐면 어차피 맞아 어차피 지도 이 여자 돈 보고서 여러분들 뺑이치는데 뭘 당해 당하게 지한테 뺏겨먹을 게 뭐가 있어 뺏겨먹을 것도 없지 왜냐면 이 여자가요 남자 관계가 복잡한 게 아닌가 싶어 음, 남자 관계가 은근히 복잡하다 라는 거예요 아닌 척 하면서 은근히 복잡하다 음, 맞아 얌전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자기가 원하는 거는 가져야 되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음. 자기가 원하는 건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 이 사람이 얘를 갖다가 뺑 시키고, 어, 다른 걸 갖다, 다른, 다른 사람하고 스타트 시작을 하는 게 아닌가. 음. 그래서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게 어떻게 되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고 이 저기 막이 여자는요. 사람을 되게 잘 다뤄. 음. 그 사람을 되게 잘 다뤄요. 들었다 났다 들었다 났다 되게 잘한다라는 거야. 어. 그리고 대범한 대범해요. 그러니까 이, 이 여자는 그냥 보통 여자가 아니야. 그니까, 러 얼핏 봤을 적에 내가 이, 이 여자가 이 남자하고 이렇게 됐던 거는, 이 사람이, 얼핏 봤을 땐 사람이 또 이제 말도 잘 하고, 어, 뭐좀 보면 은 편안한 게 없지는 않아.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 이 여자는 되게 노련해요. 어, 그, 그 뭐냐면, 낚아 찰때탁 낚아채고, 아무리, 어, 저, 난이도가 높은, 음, 사람이라 그래도, 어, 핸들을 참 잘한다, 이, 이 여자가. 어, 남자를 갖다 후리는 적에서. 그리고 다른, 다른 남자 하나 더 구했는데, 걔는 버터야. 어, 버터하고 지금 달달해. 어, 버터하고 달달하고, 어, 얘는 그냥 찌그러져 있어요. 어, 이 사랑의 상처. 이게, 사, 이게 사랑에는 아니지. 이, 이, 얘도, 이 인간도 이 여자를 사랑해서 만난 건 아니거든. 어, 그래서 아직 헤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비굴하게 붙어 있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돈이 없잖아. 어, 돈이 없어서 못 나와요. 어, 그러니까 참, 3번 카드는, 어, 남자가 두 여자를 거느렸는데, 이거는 이 여자가 두 남자를 거느리네. 대박이다. 어, 야, 대박이다. 헤어질까? 이게 어떻게 되려나? 내가 봤을 때는요, 안 헤어져요. 당분간은. 못 헤어져? 안 헤어지는 게 아니라 못 헤어져요. 응. 그리고 이 여자도 이 남자를 갖다가 뺑 시킬 이유가 없어. 왜? 개무시해야도 붙어 있는데 뭐 하라 그러겠어요. 응. 그냥 허드랜드 다 시켜도 구구로 하는데 뭐 하라 그러겠냐라는 거지. 응. 그래서 이 여자는 뭐 하고 다니냐라고 하면, 그치. 그, 저기, 막, 리, 그 이제 리듬에 몸을 맡기면서 남자 후리고 다닌다라고 봐. 어, 이제 다른 남자들한테는 확막그 뭐지 달달한 말도 하고 느끼한 말도 해가면서 꼬셔요. 이게그그 그 저기가 되면 아, 어, 자기 너무 멋진데 하면서 오늘 나랑 같이 이차 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탁 꼬시는데 이 남자한테는 야너 뭐해 막 이렇게 막어 그래도 붙어 있는다라고 봐어 언제까지 글쎄. 음, 여러분들 생각 확 하면서, 어, 여, 저기, 막, 그, 사진, 그, 카메라, 그, 그 전화기에 이렇게 여러분들 사진 이렇게 푸샤 같으면 뜨잖아요. 블락을 했으면 안 되겠지. 아니면 SNS 어딘가, 뭐, 인스타그램이 되면, 뭐, 가슴에다 품고서 여러분 생각 무지 많이 해요. 음, 그럼 뭐해? 음. 그래도 어떻게 한다? 어, 그래도 가요. 어. 그래도 간다. 근데 결국은 안될것 같아. 왜냐면, 이게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남자가 오죽뭐 그리고 만약에 이 여자가 다른 남자를 집에 데리고 오면, 그럼 얘는 그럼 건너방에 가 있어? 내 편의들 일 보십시오. 하고 물러나와? 그건 아니잖아. <웃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인간이 상처를 받게 된다라는 거지. 음, 상처를 받게 돼요. 음. 왜 상처를 받냐라고 하면, 어, 이, 이 여자가, 어,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 것 싶어. 어, 한둘이 아닌, 한둘, 한둘도 아닐 뿐더러, 어, 뭐, 원나잇도 서슴치 않는다라고 봐. 그러니까 얘를 완전히 개무시한 거지. 어, 그런데 헤어지냐라고 봤을 적에는, 아직까지는 안 헤어진 것 같아요. 왜요? 라고 하면, 이게, 이게 있잖아. 어. 힘들어도 간다라는 거야. 꾸역꾸역 어. 어,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하면서 알아주긴 개뿔 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 열린 결말로 둘게요 <웃음> <웃음> 내가 봤을 적에는 얘가 이렇게 이 꼴을 보고서도 참는다는 거는 진짜 돈이 없다는 거거든. 어, 그러니까 얘가 쫓겨내기 전에는 안 나올 거란 말이지. 어, 지가 그래도 자기가 어느 정도 지 앞가림을 할수 있어야 나오는데 얘 앞가림 못하잖아. 아,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오는 거예요. 음, 진짜 여자가 술 취해 가지고 남자 품에 안겨서 집에 흘칭해 어, 하면서 어, 와서 저기 막지 앞에서 옷을 벗고 그 남자랑 안방으로 들어간거 보고 그 들어가는 거 보고서 건너 방으로 씩 들어가고 여러분 사진 가슴에다 품고서 잘 수도 있어. 음, 아무튼. 네, 4번 카드. 어, 열린 결말로 둘게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상상하세요. 어떻게 될런지 어, 여기 딱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 돌아와도 이게 안 받아줄 것 같아.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여러분 카드가 하나도 안 나온 거 봐가지고는, 여러분이 이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 쌤통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음. 자 4번 카드 리딩 어서 마치고 만약에 그런 거 아니면 여러분 카드 아니니까 딴거 뽑아요. 어, 딴거 뽑고 이제 동영상 아니니까 거기서 하나 고르면 돼요. 네 저는 다음번에 더, 더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